우리가 인벤토리가 한 칸밖에 허용이 안돼 있는데, 네네, 그걸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아, 보여드릴게요. 등장해 주세요. 저희 그냥 이렇게 모여 있을게요, 그냥 여기. 위에. 뭐야? 혼자 인간이야. 오, 혼수자 컨셉트 퍼기 하냐? 꼴 보기 싫더라. 꼬리 달아줘라. 당신들 때문에 지구가 멸망했다. 우 인간은 나가 죽어라. 어, 뭐야? 설명하면 될까요? 다시 달았네? <웃음> 기본템을 지급받을 수가 있는데 네. 이거를 땅에다가 설치를 하면 네. 이렇게 가입 프템이 나옵니다 오. 한 팀에 한 번만 지급받을 수 있는 그런 건가요? 네네 아 카피디님이 한마디만 딱 해주세요 음. 개전!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 <웃음> 한마디 한마디 <웃음> 개전! 비소라 H야. 예. 우리는 철저한 군대 체제로 운영한다. 알겠습니다. 자노란팀 안자번호. 안자번호 어떻게?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호 끝. 번호 끝. 아여게 기본템이구나. 내가 지금 들고 있는 게. 아 이게 한 명당 하나씩 다 들어갔네. 팀장만 오는 게 아니네. 그러면 되게 풍족하게 했는데 초반부터. 그러면은 일단 우리 돌아다녀 볼까? 미리 좋은 데를 좀 찾아야 될것 같아 자 그러면은 빗소리 선두 하에 어, 따라갑니다 자진누롬이 맞춥니다 왠지느러미, 왠지느러미. 왠지 드롬이 왠지 드롬이 왠지! 왠지! 왠지! 오지! 오지! 오지 <웃음> 왠지! <웃음> 어? 난파선이다! 오 어? 난파선이면 바로 턵니다 우리 바로 턵니다 같이 들어가죠 나무 다 캡니다 나무 다 캡니다 이거 에메랄드 근데 쓸데 있을까? 무조건 뿌게서 일단 물에 띄워놔 그 다음에 먹는 인원 위에서 대기 한명 나다 싶으면 위로 올라갑니다 난가 기본템이 이거 겹쳐지나 진짜 그거 생각 못했네 아 겹쳐지면은 상대에 넣어서 한 명이 다 가지고 있는 걸로 우리 이러고 있는 거 맞니 근데 일단 그럼 갈까 나라부터 <웃음> 일단 정할까 어느 정도 캤잖아 그래 좀 둘러보다가 오자 아주머니 저희 좀 보다 올게요 둘러보다 올게요. 어? 형! 응? 여기 산있다 자 빗소리 따라갑니다 여기 이쪽으로 옵니다 야, 이동합니다. 이동합니다. 이동합니다 이동합니다 이동합니다 미련 빨리 버려버리고 빨리 옵니다 이쯤을 기준으로 하자 뒤쪽에 산이 있고 어 그러면 은 어쨌든 어? 파질 음. 못하니까 협곡은 어디? 협곡은 여기 좀 앞으로 나가면 있어요 국가의증표 이거 설치하는 거 제한 없애버렸거든? 네. 어 그러면은 어디다 설치할까? 요런 데다가 여기 벽 등지고 딱 설치하는 이런 느낌도 나쁘지 어. 않을 것 같은?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딱 여기 가운데 뭔가 파져 있네. 여기다 설치라는 하 듯이. 아, <웃음> 근데 뒤쪽을 <웃음> 약간 띄어서 흑교석으로 감싸게 한요 정도. 여기다 해? 응. 음. 가시죠. 가자. 와. 나이스. <웃음> 와, 씨. <웃음> 이건 설치될 때마다 뭔가 감동이 온다니까, 여러분. 여기에다가 내가 스폰 영역을 설치할게. 으 <웃음> 됐는데 지트, 지트, 지트 커먼, 지트 양손 비우고 커먼. 우리 석탄도 많이 필요하고 철도 많이 필요하죠. 오늘 일단 우리는 철이야. 철, 그 다음에 목표 정하자고 하면 용암 찾기. 야, 여기 야, 여기 대박이다. 철, 겁내 많아. 벌써부터 강대국인데, 막 봐봐, 저기 죽잖아. 그냥. 아니 그리고 이거 협곡 잘만 찾으면은 바로 다이아로 뛸수도 있는것 같은데 각이 뭔가 어? 나왜 괜찮지? 아 꼬리가 물에 젖어있으면 괜찮은건가? 어 빨라 빨라 빨라 빨라 우리 기본템 그거 누가 갖고 있습니까? 어어 어, 채팅으로 쳐요 보면은 다이아가 있을거라고 기본템 분실건에 대해서? 아니 어? 아니 그러면 우리 묘목은 어떻게 해? 기본템 중에 묘목 있을 건데? 어? 돌고 가야 준비야 업도록하쳐 아니 뭐 이런일이 아니 뭐 이런일이 벌어져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우리가 국가 교류로서 해결을 해야돼 자나 아이고 안돼 어! 어! 와씨 야야 안되겠다 어 지트야 우리 잠깐 집에 갔다 가자 왜냐면은 나 지금 하트가 3개야 아이가자, 중대장님 저희 집에 먹을게 없습니다 일단 내가 가서 철도구 다 만들어줄테니까 주변에 물고기를 사냥을 하자 이 미천한 하등생물들을 사냥하자 우리 지금 그지처럼 캘프 구워 먹고 있는거야 그래서? 그지처럼이라뇨 중대장님 저희 그지입니다 <웃음> 돌고래가 자꾸 물고기들 <웃음> 귀여워 야 이게 되게 예상치 못한 돌고래 변수가 <웃음> 게임을 지배하고 있다고 지금 무슨 변수야 갑자기 이게 어이가 없네. 배리어 밖으로 물고기를 가져가서 먹는다고? 돌고래 말살 한번 해야겠어. <웃음> 우영호 눈 감아. <웃음> 영우 씨눈 감아요. 우영호 눈 감아. 아 용암 찾았대. 잠깐 대기. 철로 도구 만드는 거 잠깐 대기. 용암 찾았대. 어 이미 양동이 하나 있습니다. 퍼오겠습니다. 아 소리. 아 소리. 뭐야? 인어가 <웃음> 추락할 일이 뭐가 있어? 물고기도 물 속에서 추락하는 법 아니, 진짜 너 레전드다 이킹3이 <웃음> 진짜 레전드이너 양동이는? 너 진짜 죽어! 두 단계 강등 두 단계 강등이면은 지금 있는 쟤네들보다 아래니까 애들아 막내 왔다! <웃음> 흑여석 밟봐야 돼요? 흑여석? 야 여기 난리.. 오케이. 야 이거.. 이거.. 이거 캐, 이거 캐.. 버려 야 마그마 블록으로 우리 국보 바닥면 좀 채울까? 어? 나쁘지 않다 응? 어? 돌고래한테 살해를 당해? 이상한 역사 좀 쓰지마 우리나라 왜 그래? 진짜 이어 수치야 너네 자꾸 그러면 나 돌고래한테 살해당했다는 메시지를 처음 봐 살면서 <웃음> 나도 인생 진짜.. 진짜 너네 이런데 다이아가 있을 수 있다고 음, 여기 넓어서 괜찮아 아직 가능성이 있어 <웃음> 이게 근데 넓은 건 좋은데 물이 없어가지고 위험하거든? 아 아까 누가 물양동이 하나 안 해먹었으면 은어 <웃음> 맞아 <웃음> 다이아다! 다이아다! 오케 이 나이스 그렇지 다이아몬드다 네, 저희 군대 근데 북한입니까? <웃음> 아니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유권에서 파생됐다 우리 지금 묘목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 그러면 내가 갔다올게 내가 철로 교환 좀 해올게 우리 경례구호 정하겠습니다 우리 경례구호는 흥! 흥! 흥! 흥! 음. 흥! 흥! <웃음> 한편이 발견 한편아 아 형님 야, 너네 집으로 안내해봐 나 교섭할 거 예? 있어 집으로 안내라고요어 교섭할.. 뚜뚜님이랑 교섭할 거 있어서 그래 아, 회장님 음... 어떻게 할까요? 아 일단은 뭐 초대해보죠 근데 관상을 보아니 청나라 같은데 괜찮을까요? 아 청나라예요? 네니 네, 하와 니 네, 네, 하와님 아 중국말 잘한다 해 우리 지금 여기 있다 해대장님네 기르런 아, 진짜 <웃음> 남편님 제가 좌표 알려드릴게요 아니 적팀이 우리집 좌표를 더 잘하라 <웃음> 완전 반대로 왔어 케빈이 형말 걸어가지고 어? <웃음> 나다 알고 있었는데 니 네, 형아! <웃음> <웃음> 짜파게리! 짜파게리! <웃음> <웃음> 짜파게리 <웃음> 쟤는 확실히 연어는 아닌가봐 귀소본능이 없네 그냥 살짝 익은 대구 <웃음> <웃음> 아, 여기 있다. 부장님. 왔습니다. 아, 요런 식으로. 어, 왔어요? 아, 네. 아예 경계를 이용해서 하셨구나. 한번 음... 접근해 보시겠어요? 코어까지? 아, 게다가 어, 아, 뭐야? 어, 잠깐만. 여기 이게 접근이 안 되는데? 아,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아, 요런 식으로 하셨네. 꾸뚜님, 저희가 사실 그 바다의 도둑놈들한테 그 기본템이 털렸어요. 도둑놈이 누구예요? 돌고래? 아. <웃음> 아, 그래서 묘목이 지금 나라에 없는 상태야. 묘목 하나만 주면 네. 철 16개 줄게요. 어, 아,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하셨구나. 예, 예, 예. 야, 머리 좋은 거 봐라 이거. 와, 씨. 으악! 철광석 16개. 아, 예, 좋은 거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갑니다. 저기 뭐지? 경계 쪽을 우리나라에서 바라봤을 때 방향 뭘로 떠요, 우리? 북서쪽이야 우리가? 아무렇게나 우리 집의 위치를 정했는데 또 북서쪽이야 우리는 하이튼간 흥흥 흥! 어. 우리는 이제 윗사람이니까 그냥 약간 이렇게 어. 이제 우리 백성들은 흥흥 흥!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어? 제황인데? 뭐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염탐을 오시지? 아 무슨? 어우 우리 지금 한국에 지금 제왕님에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자네? 외교를 하고 어. 왔다, 그치, 황제님? 아 어, 아프다. 그렇죠. 아 어, 아프다. 야, 저쪽 왕, 야 저쪽 왕 드라운드한테 맞고 있다. 아 좀비가. <웃음> 우리 황제님 어디 있어요? 저 뒤쪽에. 저 지금 네 노랑 왕국에 왔는데요. 저도 여기 노랑 왕국이 음. 있는데. 어? 자네는 보호색이라서 보이지가 않아. <웃음> 어? 아 여기 있습니다 황진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습니다아 있습, <웃음> 아, <웃음> 여기 이거 여일구만 여일구만 황진이 보호색 확실하구만 아주 아, 네, 아, 그럼, 황진이 그럼 저희 아련실로 들어가시죠 안, 아, 안 들어가 안 들어 안들어가지는데 아, 아, 이상 하다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들어와 예. 뻔뻔하게 들어올라 그러네 오신 김에 그럼 제가 뚜뚜님네 위치라도 좀 어떻게 알려드려? 아그 거기도 가야 되는데 어딘가요 혹시 남서쪽 아예 구석지에 아주 얕실하게 배치했습니다. 우리 사실 두 엄청... 나라 힘 합치는 거 필요합니다. 제가 봤을 때. 어 근데 혹시 여기 나라 이름이 뭡니까? 대한민국 강한 육군이요. 아 로카죠. 어? 로카라고 하죠. 로카. 아, 네, 저희 로카예요. 아, 네이비 시리 아니라 록. 아니죠. 저희가 이제 물 속에 사는 인간이니까 여기가 땅이죠. 아아 그런 법. 군대장님. 뭐. 음. 응. 행. 아. 에. 그 뭐야? 여기 나... 약간. 병역비리에 막 찌들어져 있는 막 그런 느낌인데 아, 아니죠 병역에 충실하신거죠 <웃음> 비리가 있으면 안되죠 그러면 들어가세요 예. 네 가보겠습니다 바이바이 백랑간첩 붙였어 우리 이제 제왕쪽 좌표 알아오도록 내가 그거 베껴왔어 저기 요렇게 요렇게 아 요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 올라가서 나무 키우는거 오케이? 한명저 저한테 옵니다. 뼈가루 득 뼈가루 있습니다. 뼈가루. 어한 명만 내 말은 내 개가 치지 그냥. <웃음> 어, <웃음> 어, <한 명? 웃음> 우리나라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 반말은 쥐가 듣고 청새치는 개가 짖는다. 아니지. 청새치는 개가 짖는다. <웃음> 이렇게 뭐. 조약돌로 여기 저 표시해 놨고 폐광. 나무로 표시 해 놓은 요거그 원래 그렇게 돼 있었어 폐광. 아 이게 태광이네 말그대로 물 떠가지고 안에 뿌려놓고 다니면은 너무 편할 것 같은데? 아이고! 아와아파라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이 잘하네! 발딱교를 사실 내가 만들었어요 태광 <웃음> 먹으려면은 진짜 울타리 다 부숴야겠다 이거 울타리 너무 불편하다 동남쪽 끝에 옆에 바다신전까지 있다고? 음... 제가 나무 캐서 그걸로 비료통 만듭니다 진짜 군대 말투다 리얼 나이스 다이아몬드다 아저 우리팀 아니네? 젠장 붕어대가리라 그럼 아 중대장은 까먹었다 중대장은 까먹었다 이야기길 바란다 아오 쪼바 어? 아까 거기가자 야 다이아캐러 가자 다이아 요 주변에서 한쪽을 따 다이아다 어 나이스 야왜 이렇게 많아 여기? 뭐야 흑요석으로 감싸는 거 작업 좀 해봐 그러면 국보 감싸는 거 자, 자신이 국보 감싸는 거에 자신이 있다 거수 <웃음> 개가 짓는구나 그냥 <웃음> <웃음>